아,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하다가 돼지고기랑 술에 대한 걸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음. 한국 문화에서는 술, 돼지고기는 진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대학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삼겹살, 소주, 이거가 굉장히 회식, 문화의 기본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한국 음식도 돼지고기가 베이스로 되는 음식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싸기도 하고 그리고 술 담배 이런 기호식품도 한국에서는 한국 남자라면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즐기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슬람으로 만약에 관심이 있고 입교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음. 아니 너 어떻게 돼지고기랑 술을 안 먹고서는 한국에서 살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음.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어 이제 이슬람으로 입교를 하셨을 때 이제 술이랑 돼지고기 때문에 약간 힘들거나 이런 게 있으셨는지 음. 저는 이제 좋은 친구들을 네. 만나서 그랬는지 네. 주위 사람들이 이해를 해줬어요 음. 어 대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술집에 들어가게 되면 은 그때 제 친구들은 음. 제가 술안먹는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뭐, 뭐, 이게, 너는 콜라나 사이다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 돼지고기 못 먹는다고 그러면, 이제 뭐, 된장찌개나 아니면 다른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시켜주곤 했었어요. 그래서 아. 친구들한테 지금 생각해봐도 참 네, 좋은 친구 고맙고요. <웃음> 보통 같으면 은 무슨, 이거서. <웃음> 등짝 스매싱 한대딱 들어오고. 그렇다면, 이게 분위기라는 게 휩쓸려가지고, 음, 이렇게 먹기가 쉬운데, 음. 음. 거기서 또잘 본인의 그 신념 딱 지키시는 거는 음. 대단, 대단하시네요, 진짜. 어떻게 <웃음> 어, 보면, <어찌보면은 웃음> 자기 자신 본인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내 종교가 이슬람이라서 이거를 못 먹다 는 말할 수 있을까? 네. 말하면 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나를안 좋게 보겠지? 네. 막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좀 아. 망설이는 것 같은데 본인과의 네. 싸움이 될, 그렇죠. 되는 거네. 근데 정작 내가 무슬림이라 그러면 어 그래 아, 알았어. <웃음> 그리고 저희가 아.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은 더 아. 이제 쉬운 반응들이 보통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의 그핵심적인 질문이 왜 돼지고기를 못먹 왜냐면면 한국에서 돼지고기는 워낙 대중적이고 음. 익숙한 음식이에요.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돼지고기를 음. 많이 먹어 왔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 그게 다 죄였나? 이런 생각이 음.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음. 우선은 이게 돼지고기라는 게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조상들은 돼지고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아. 한국 속담에도 여름에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적이 라는 아, 그런, 들은 것같 예, 그런 속, 그러니까 부패가 쉽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기생충 같은 것들이 이제 쉽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음. 돼지고기는 잘안 먹었었거든요. 아. 조선시대 그런, 그런 음식 문헌을 찾아봐도 돼지고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불에 구워서 먹는 돼지고기는 언급이 없었고요. 아. 최근 뭐한 4, 50년 전, 7, 80년대 그때부터 이제 하나둘씩 돼지고기가 대량 공급이 되고 값이 싸다 보니까 그때부터 뭐 삼겹살 집이 생기기는 했었는데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것이 조상들의 지혜는 절대는 아니고요 하나의 이제 현대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렇게 트렌드가 있는데 왜 돼지고기를 굳이 안 먹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 무슬림은 하나님의 말씀인 꾸란을 믿는 거고. 꾸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면 네, 왜 이유가? 하필 돼지고기를 안 먹냐? <웃음> 네. 뭐 여러 답변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문화적인 이유를 들어서. 아랍 사회는 이제 그때 기후가 덥기 때문에 네, 그런 금방 상하고 네.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답변은 아니고요 음. 이슬람은 이제 전 인류를 위한 종교기 이 때문에 아랍이 됐든 뭐 북극에 갔든 남극에 맞아요. 갔든 어디 있었던지 간에 돼지고기는 금지가 돼요 음. 왜냐하면 돼지의 습성을 자세히 관찰을 하면 다른 동물류과는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소나 염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밟은풀 같은 걸 주면 안 먹어요 깨끗하고 이제 좋은 것을 이제 많이 먹는데 돼지. 이 같은 경 먹는 좀... 쓰레기도 먹고 네. 쥐도 먹고 네. 뱀도 먹고 네, 네. 똥도 먹어요. 그러니까 네. 그 먹는 것이 이제 많이 불결한 게 많이 있어요. 제주도에 보면은 똥돼지라고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똥 먹는...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인분을 먹고 자란 고기가 맛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네, 많이 네. 먹긴 하는데 우리 무슬림은 이제 허락된 것 중에 좋은 것 깨끗한 것을 먹기를 아. 명령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먹고 이제 나온 그런 그 돼지고기 육이랑 아니면 깨끗한 것을 먹고 자란 뭐 소고기 육이랑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갖고 음. 그래서 저희들은 돼지고기는 이제 그런 한 이유로 이제 안 먹게 되는 거죠. 어, 이슬람만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친구가 있었어요. 아. 친구가 기독교를 믿었었는데요. 아. 저한테 그렇더래요. 어, 그거는 성경에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 먹으면 안 돼요. 그래도 돼지고기에 네. 대한 엄기.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음. 어, 불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돼지고기에 관해서 부정적인 언급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성경과 그리고 꾸란이 이제 함께 공유하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해요. 어.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도 들어올 있어요. 수도 있어요.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는 고기인데 그면왜 하나님께서 돼지를 창조를 했냐? 어. 그에 대한 답변은 그 노아의 방주라는 사건 혹시 알고 네, 계세요? 그렇 노아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리실 것이고 그래서 노아는 그 홍수에 대비해서 이제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어그 당시 있던 생명체들을 한 상씩 해가지고. 이제 배에 실었었는데 그때 돼지도 거기 함께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 거기에서 이제 대소변을 처리하는 게 돼지였다 음. 그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돼지가 그럴, 그런 걸 먹으면서 아. 처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돼지는 나름대로 그런 동물의 생태계에서 한한 한 축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너네들이 먹으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 생태계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만드신 목적이 따로, 따로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럼 류에 대해서 좀 아. 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술도 사실 한국에서 사실 술을 먹어야 얘기를 하고 한국 남자들이 특징이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웃음> 평소에는 감옥하게 있다가 음. 꼭 술을 먹어야 약간 이런 진전 얘기를 아, 해요 아, 아, 아. 어, 술도 이제 하람의 일종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금지된 음식 중에 하나죠 네. 음. 그러면은 술은 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금지됐는지 꾸란에서는 네. 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상서 꾸란에서는 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술에는 유익한 부분도 있고 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해가 되는 부분이 유익한 부분보다 더 많다라고 음. 하시면서 이제 술을 금지를 하셨거든요 술을 먹으면은 유익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마심으로써 이제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긴 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그가미가제 같은 경우는 파일럿이 활동을 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해요 아... 술을 마심으로써 이제 용기를 얻고 자신이 이제 맞닥뜨릴 죽음에 이제 어, 대비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익함 보다는 그 이후에 따라올 해악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술을 마시게 되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용기도 나오고 자신이 할수 없었던 말도 하게 되지만 거기서 이제 끊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술을 마시게 계속 마시게 되고 어떤 분들은 필름이 끊기고 음.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동물이 되어서 네, 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나쁜 행위로서 이제 타인에게 이제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음. 알코올 중독자라는 게 그분이 원래 아, 내가 기분 좋을 때까지 만 마시고 안 마셔야지 라고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네, 되는 네, 거죠. 안 통, 통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심으로써 이제 이성 이 마비되는 그런 네. 지금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사받은 이성을 잘 보호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근데 술을 마시게 됨으로써 이성이 마비되고 이성이 마비된다는 것은 마치 동물과 같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음. 술을 안 마셨을 때는 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행동들을 음. 하게 되는 음. 것이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어,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네.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참 이렇게 부끄러운 <웃음> 네. 행위를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슬람이 술을 금지하는 거는 참 저는 아주 유익한 가르침이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어, 제가 술을 이제 안 마시게 되고 나서 느꼈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항상 맑은 정신, 음... 깨끗한 정신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생각할 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찌뿌둥함, 머리 아픔, 음, 두통. 두통, 그런 것 들이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되니까 좀더 이제 유익한 삶을 살수 있는거고 맑은 정신에서 내가 할수 있는 얘기를 다 하는게 그렇죠. 가장... 그리고 <웃음> 그렇죠. 술을 마셔야만 진심이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닌거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 한국무슬림들도 잘못된 문화에요. <웃음> 그럼요 그럼요. 저희 한국무슬림들이 남자들끼리 모여도 네. 이제 저희는 술을 안 마시니까 네, 이제 뭐차 같은 거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편수록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오히려 그래야 더진솔한 얘기를 있고 생각하거든요.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자신이 갖고 있던 거를 말할 수 있는 거는 술을 마시면서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맞아요.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 먹고 나면은 이제 제가 제 자신을 통제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하는 실수들. 음.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 거를 이제 아, 하지 말아야겠다. 나만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는 음. 삶을 살아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음. 비무슬림일지라도 한국인들 네, 중에 맞아요.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술을 많이 안 마시죠. 절주를 네. 하고 만약에 여기 보시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그게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네. 술을 네. 많이 마심으로써 들어가는 경제적인 비용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 음. 그리고 건강 관리에 있어서 술을 안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봐요. 맞아요 네. 이런 술 담배를 안 함으로써 삶의 그런 질이 더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꼭 네. 종교적인 요가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던가 음. 자신의 이런 올바른 생각을 위해서라던가 안 마시는 거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웃음> 네. 사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돼지랑 술이 가장 금지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금지하는 이유를 사실 음. 어 그걸 왜못 먹게 이렇게 좋은 건데 그렇게 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제 알고 이해를 해보면은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웃음> 네. 이 술과 돼지고기가 금지되는 것은 이제 다 이유가 있고 우리들 우리들 자신이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한국문화가 그래서 아, 입교는 해야 되는데 아, 술과 돼지고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입교를 못 하겠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정 지금 당장 술과 돼지고기를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입교를 하세요 어? 우선 네. 하시고 술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입교를 하지 않고 술과 돼지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것이 입교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건 그렇죠. 아닌 거네요 그렇죠 입교를 하고 나서 술과 돼지고기를 먹으면 물론 죄가 되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불에 영혼이 거주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의 능력껏 차근차근 하나둘씩 조금씩 이제 술과 돼지고기의 소비를 줄여나가면서 결국에는 안 마시고 안 먹는 걸로 그런 목표로 잡으시고 입교는 우선 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러면 은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저도 가지고 있던 의문이 많이 풀린 것 같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